하나님이 보좌를 지키는 덮는 그룹으로서 루시퍼는 보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계에 확립시켜야 했습니다. 계명에 의한 사랑의 통치를 피조계에 확립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던 루시퍼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좌에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 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두신 이름을 통해 사람과 공의로 피조계를 통치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계의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음을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요비 계명을 지키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만약 금송아지가 그를 번영하게 해준다면 그는 금송아지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해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 가장 강하고 뛰어난 자신이 보좌에 오르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시는 거짓말장애가 되시게 됩니다 계명이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시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피조물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살인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거짓말 장애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피조물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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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돼 읽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만 피조물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